사건 발생! 사건 발생! 경찰차 출동! 이영 이영 이영 이영 위험할 때 언제나 달려가는 경찰차 폴맨. 이영 이영 이영 이영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가는 용감한 경찰차. 뿡뿡뿡뿡 뿡뿡뿡뿡 길을 비켜요, 나는 해결사 경찰차. b o 뿡 m 보잉 보잉 붕붕 보잉 보잉 붕붕, 붕붕 길을 비켜요 나는 친절한 경찰차 보잉 보잉 붕붕 보잉 보잉 붕붕, 붕붕 길을 비켜요 나는 친절한 경찰차 이영 이영 이영 이영 위험할 때 언제나 달려가는 경찰차 폴맨 이영 이영 이영 이영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가는 용감한 경찰 비켜요 나는 해결사 경찰차 뿌잉 뿌잉 요나뿌 해결사 경찰차 이0을 비켜요 나는 해결사 경찰차 이0이0이0이0이0 e e e e e 급할 때 언제나 함께하는 경찰차 이0이0이0이0 e e e e e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가는 고마운 경찰차 뿌잉 뿌잉 요나뿌 해결사 경찰 나는 친절한 경찰차 뿡뿡뿡잉뿡뿡뿡잉길잉 비켜요. 나비켜절한는친차한 경찰차